그 목소리 무언가 새로워요 내 마음을 뜨거운 강물처럼 감싸주네요 숨이 막힐 듯 떨려와요 내 모든 걸 꽤 뚫어보는 듯한 당신의 말 어쩐지 익숙한 건 기분 탓일까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 왜모 이토록 진실한 그대 숨쉬는 공기마저 달라졌어 잠들어 있던 나의 삶의 눈 i e h t you